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원블럭 평계의 왕까지 엔더 드래곤까지 잡는 컨텐츠를 계속 해볼겁니다 오늘 2일차 얘들아 오늘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엔더 드래곤 잡자 자좀 땅을 넓히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살기 좋아지는 우리의 섬이 될테니까 자 여기다가 얘들아 내가 아주 멋진거 만들어줄게 우리 근데 땅이 너무 부족하니까 더 이상 돌이 안 나오니까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용원히안 나올 야 얘들아 얘 눈사람 왜? 얘눈사람왜안 돼? 이거 아니야? 음. 이걸로 눈 만들면 되는데? 얘들아 이 호박이 어떻게 얼굴 모양 만들지? 그거 숟가락으로 파면 돼 <웃음> 이게 얼굴 모양이 필요하대 그냥 호박 말고 아얘 작업대에 넣어보자 작업대에다가 어때? 나와? 어 나와 오오오 확씨 야! 야! 자 이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얼굴을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눈이 이제 무제한이라고 어? 내 눈! 아여 있네? 자.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 눈사람이 있으면 이제 삽으로 무한으로 팔수 있는거지 뭐 어, 그러니까 했다 그게 뭔데? 뭐가 좋은데? 이게 있으면 이제 눈이 무조.. 무한이야 그니까 눈이 무한이면 뭐가 좋은데? 블럭을 어. 막 늘릴 수 있지 그치 바닥 안 녹아? 눈은 블럭은 안 녹지 아. 어. 얘들아 근데 눈이 바닥에 안 깔려 움직여야 깔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주면 되나? 이런식으로? 나... 자 움직여봐! 나... 움직여! 아, 움직이... <웃음> 야, 안 움직이는.. 얘 안생기는데? 얘? 죽이자! 안돼 안돼! 무슨 소리야! 잠깐만 그래.. 음... 오! 뭐야! 왜왜왜? 오! 왜, 왜. 오! 거북이다! 거북이다. 음... 와 거북이 이거 우리거 가져와야 돼우리거로 만들자 음... 거북아 일로와 오! 다이아몬드다 근데 오, 철기.. 거북, 거북이 거... 살려! 근데 문제가.. 누가 아까 가위로.. 누가 아까 가위로 호박 만들었냐? 아니 근데.. 야, 우리 더에서땅못파어 야.. 누가 근, 이거 몸... 초반에 요 철칼 만들어서 그래 철칼 철칼? 철칼 누가 만들었더라? 어.. 아.. 일하대! 아 내가 만들었네? <웃음> 아니야 야, 이거 왜안되 닫아놔! 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다 돼. 나가잖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누가 할거안 닫아봤어 그냥... 이거 그냥 아... 열로 넘어다니면 돼문열 필요 없어 아니 난 거북이 늘려 했지 거북이 얘들아! 어 내가 무한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뼈조각이 있으면 가능한데 뼈조각이 있으면? 자 내가 물하고 줄게 일로 와뼈가루를 8개 모아서 물 죽으면 안돼 나도 검색해서 해보는 거야 음, 잘 부탁해 아! 됐다! 우와! 됐다! 이제 여기 여기 이쪽을 파면 돼 이쪽 여기 여기 이쪽에 물을 풀면 돼. 줘봐 줘봐 내가 그러면은 이다가 깔고. 그 그리고 여기 맹 이걸 부서... 풀면 어 <웃음> 진짜 무한물. 오. 됐다 우리 이제 물 걱정 없어. 와 진짜 물... 멋있다. 멋있다. 야야야야 아, 야, 야, 야, 야, 물이 생기니까 물고기가 왔어. <웃음> 아. 물고기 아닌 것 <웃음> <거> 같은데. 알겠. <웃음> 아 어? 나, 나한테 나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몬스터가 계속 나와서 우리를 피해 주잖아 땅 파는 곳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럼 땅 파는 사람만 죽겠네? 그치 <웃음> 땅 파는 사람만 죽게 되는 거지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막자 그래 빅뱅아, 템. 근데 빙댄, 너희 안에 있는 아이템을 돼. 어떻게 빼려고? 아 어디 어디 이렇게 건네주면 돼. <웃음> 뭐? <웃음> 이렇게 건네주는 거야. 이거 <웃음> 노 <웃음> 이거 노예 아니야 이건? 빅뱅아, <웃음> <웃음> <빙댕아, 웃음> 이제 우리 핸픈아, 둘만 있네. 빅뱅아, <웃음> 572. <웃음> 밥이다. <웃음> 자, 밥이다. 해초. <웃음> 음, 철여덟기는안줄 거야. 어어 어? 어차피. 야야야! <웃음> <웃음> 어? 야, 야, 야, 당황하지, 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아 말고, 야, 당황하지 말고 위를 막아, 얘들아. 위에서 공격해줘. <웃음> 자, 모두 그렇구나. 위를, 자, 모두 위를 보세요. 곡괭이 네.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음, 곡괭이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 여기서 살자 그냥. 뭐 그래? 여기 그래? 곡괭이, 곡괭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살게요 네, 오붓한 시간 보내주고요 야 뭐야? 얘네 왜 이걸로 막았냐? 뭐야 이거 누가 막았어? 아 내가 옆에 그냥 상자 둘라고 옆에 아니, 상자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울타리를 말이야 여기 약간 철장 같아 아 철장이야? 야, 자 이제 아이템 그...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먹을 거 드릴게요 <웃음> 자 그릇 주세요, 그릇, 그릇 밥밥밥 밥, 밥. 아니 아니 여기 벽을 파가지고 상자를 다 둘러본 다음에 다시 벽을 막으면 어떡해요 아이 상자에 아이템을 넣는 거야? 아 별거 없더라고요 아직 만두 주지 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기 자 여기 노예들 식사시간이다 여기 와라 <웃음> 노예들! 자 식사시간이다 <웃음> 아이 편지를 제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웃음> 그래요 편지 주세요. <웃음> 아얘 편지 썼어 진짜. <웃음> 편지. 11월 22일. 이것은 지옥이다. 밥도 제때 나오지 않으며 살려줘라. 오, 오, 오. 빨리 일해! <웃음> 아얘 이거 멘틀 멘틀 멘틀. <웃음> 어 업그레이드다. 어 진짜? 뭐 나와 이제? 나 네, 여기 근데 여매니가 편지 줬어 너한테. 우리 아직 시간 나, 시간이 안 됐어. 40분 남았대. 음. 어 너희 들어오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확인하는 거.. 야 얘가 나 늘리고 있어 <웃음> 저 끔찍한.. <너도 웃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 만두가 어울리는구나 <웃음> 너도 들어가자 아, 아... 야 글씨에 갇혔어 <웃음> <웃음> 뭐야 신참? <신청? 웃음> 안녕하세요 신참입니다 신참? 신청? <웃음> 아, 죄송해요 야 뭐야 더트페이하신거예요한명 어, <웃음> 얘... <거치페이> <웃음> <웃음> 석방당했어 <웃음> 와, 여기 천... 야 여기 아이템 진짜 많이 켰다 열심히 했구나 쉿. 아, 시시네. 진짜 눈치가 없어? 야, 어,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야, 야! 야, 간다 야! 야, 열 야, 야! 다 야! 야, 다 가지가는데? 다가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에, 꽤나 열심히 켰지 않은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신 <신청> 때문이야. <웃음> 아, 나 열심히 캤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만무한라 신호 줘. 만 <웃음> <웃음> 오케이, 가볼까? 열심히 해볼까? 그릇 할 시간이다. 그릇, 그릇이요. 아, 아 여기, 네, 그릇. 여기 있습니다. 네,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자잘 먹었습니다 김치만두어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아. 밖에 천사가 날아다녀 천사 천사? 헤 어? 잘못 에이. 봤나? 그릇을 반응 안 해도 것같 어, 뭐지? 저기서 음. 뽑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오 그러네 어, 어 뭐야 고양이다 어 이거 고양이는 음. 무조건 고용해야 됩니다 이거 크리퍼를 쫓아줘요 도망갔네? 어 고양이 일로 들어왔는데 뭘 봐! 아왜 때려? 야왜 때려? 아니 고양이가 치는 자유롭게 넌어들 수 있다고 우리 구경하잖아. <웃음> 차라리 네. 그 안에서 꼬시는 게 낫겠네. 야 고양이, 오이 다이아몬드 너. 음. 오형 진급이자대. 우리 다이아몬드 구했어요. 다이아몬드. 오 조바. 조바? 음. <웃음> 다이아몬드 숨겨놨어. 아무도 모를 거 이제. 나이스. 음. 그때는 이제 우리 곧그 뒤에가 열릴 거 같은 기분이야. 와 열렸다. <웃음> 아, 내 다이아몬드 어있어 <웃음> 어이! 꽤나 좋은거 깨워지않는 거야. 이게 김치만두, 고기만두다, 부추만두야 아니... <웃음> 와, 이거밖에 안나와? 아, 만두는 쉽게 먹을 수 있는거 아닌데... 어이! 어이! 이거 꼬지는거 난이도가 약간 랜덤일걸? 어이, 교대시간이다 오! 자, 이거... 어이, 어이! 어. 신참, 목구해 네. 음. 어 감사합니다 음. 김치만두다 어. 맨날 고기만두만 먹어서 맛이 별로 없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원블럭 해봤는데요 어. 다음 편에는 좀더 더 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공부를 해와야겠어 어? 어, 잘 음. 모르겠네 어, 어쨌든 음. 재밌게 봐주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하 아 너희들 조용히 좀해 지금 오프닝 하고 있잖아 아, 아유, 아유, 마녀가 구하는 체육품려고 먹고 있어서 죽질 않아 어, 그러면은 마녀다! <웃음> <웃음> 아니, 마녀가 <웃음> 계속 살아놔 마녀가 <웃음> <웃음> <웃음> 계속 살아놨다고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뭐야 이 마녀 <웃음> <응>? 그럼, <웃음> 안녕 Oh my okay. o d